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선물을 개봉할 시간! 선물 개봉기 시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제 생일이라고 또 생일 선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우와, 자! 자, 여기도 있습니다! 선물 파티예요, 선물 파티! 먼저 온 것부터 뜯어볼까요? 박느니 신쿡! 이렇게 돼있는데요. 박찬우님이 보내주셨어요. 볼까요? 자. 오! 뭐, 뭐야 뭐야 뭐야. 제가 커피 좋아하니까 이게 커피. 아이사벨카 스사진이래요다 먹을 거야. 파인트만 <웃음> 아, 이게 다 먹을 거예요. 이게 막초분릿에된뭐 젤리며 과자며 초콜렛 레고도 있네? 사탕. 우와. 뭐야 이거? 와! 여러분 제편집및 사진! 보입니까? 싱크. 너무 많아! 너무 많아! 젤리! 젤리! 요하이! 요하이! <웃음> 요하이! 구데타마 마우스 패드입니다! 추운 날씨나 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라고 보온쪽 선물 추어합니다 여기에다가 노트북 놓고 이렇게 이렇게 그거 손목 보호대랑 하는 거래요 야! 뭐야 이거 <웃음> 이거 뭐야 <웃음> 깜짝 놀랐네 이게 통장이잖아요 뭐. <웃음> 뭐지 이거? <웃음> 나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다뭔 <웃음> 통장이지 이게 갑자기? 아 이거 너무 고퀄리티인데요 여러분? 너무 고퀄리티야! <웃음> 자이로드롭이나 바이킹 탈때그막 심장이 올라가는데그 기분 알죠? 나 지금 그 기분이에요! <웃음> 아! 어떡해 대박이야! 아 <놀람> <놀람> <놀람> 제 정보가 이렇게... 이렇게... 이번는 돌... <웃음> 돌고래 수리부다 이거 같아 일단 두번차은님이 택배를 두 개를 보내셨습니다. 두 번째 택배도 일단 열어볼게요. 차은님이 보내주신 거 현재부터 읽어볼게요. 김신도 해피버스데이 투 유! 건강하고 축복해요. 사랑해요. 젤리 리뷰 많이 해주시고 드립 커피 맛있게 드세요. 드립커피도 있나봐요. 신국이라고 라벨 이런 것도 다 만들어서 해주셨어요. <웃음> 바질리아, 이거 다. 요하. <웃음> 이게 이 드립커피구나. 제가 커피 좋아하니까 또 드립커피를 보내주셨어요. 어떡해. 알이기 <웃음> <웃음> <왜>? <웃음> 아이고, 어떻게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이 또, 또, 이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신 주셨습니다. 간식하고 이제 폐가고 이런 걸보내셨다고 해요. 찌끔하고 귀여운 것들은 뭘까요? 일단 온리유라고 써져 있는 게아 근데 이거 상자 너무 이쁘다. 이거 찢으면 안될것 같아. 아 모리나카 하이츠 포도마 간식들이구나. 다요게 맛별로 다 들어 있어요. 이게 그 겉에 껍질처럼 생겼어요. 맛있는데 아는 맛인데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마 어머! 진짜 저희 신쿵이 여러분들은 선물 보내실 때 제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하나 다 써주시는 센스! 센스쟁이들 짜 빰! 뭐야? 에이 아! 나 이거 젤라토 팩 패기 종류별로 들어 있습니다. 코코로 젤리 이거 맛별로 다 보내줬어요. 김해준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아 진짜 여러분들 저 진짜 살찌겠어요팩도잘 쓸게요. 진짜 포장이 다 너무 이쁘죠 포장들이. 샤 마지막 택배입니다. 이건요 여러분들 그 스트리밍 자주 들어오시면 그 홍홍님 있잖아요 연홍홍님 스노우에서도 하트 맨날 리리 하시는 그 홍홍님께서 보내주신 택배입니다 짜잔 뭐가 들었나 여러분들 먼저 보시 시오 엥? 일단 스물한 살 신도에게 연련이 느껴지는 보이시나요? 안녕 신도 우리 첫번째, 두번째, 세번째, 네번째 나머지 내용은 네번째 소개에 있다는데요 <웃음> 뭐야! 뭐야 이거 뭐야! 어 영어를 못 읽는데 <웃음> <웃음> 가방이 왜 이렇게 고급지게 생겼지? 나는 고급이랑은 맞지가 않는 사람인데? 짜자자자 <웃음> 뭐지 또편지가 있네 안에 또편지가 있어요. 신도일호 형펜이 이게 펼진가요? 이게 강단일 펼지래요 여러분. 아왜 그러셨어요? 어, 어떡해? 어아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 엄마. 나 나는 백화점이랑 어울리 사람이 아니에요. 아 근데 팔찌 너무 이쁘다. 팔찌 너무 이뻐. 대박. 나 원래 액세서리 이런 거잘안 하거든요. 너무 이쁘다. 우와. 우와. 아. 짜라잔. 짜잔. 선물로 술 받았어요. 너무 좋은데? <웃음> 세계 최초 가마인! 가마인은 저도 처음 들어보네요 가으로도 와인을 만드는구나 어. 뭐라 적혀 있습니까? 오늘도 하늘은 나를 보고 웃네 오늘도 하늘은 나를 보고 웃네 힘들 때마다 이렇게 벽에 딱 박에다가 세워놓거나 걸어놓고서 힘들 때마다 봐야겠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내는 건지 네 이렇게 모든 개봉기를 마쳤는데요 차누님 민주님홍옥님까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처음에 차누님 거 보고 물컥했어요 진짜 그래서 평소 같으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물컥해가지고 진짜 울뻔해가지고 진짜 바득이 감독이 먹먹하고 아직도 그 심장이 막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아요 <웃음> 아직도 벌럭벌럭거리는데 제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도 될지 너무나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선물 보내주신 찬우님, 민주님호봉님 그리고 여러 신쿵이 여러분들 앞으로도 진짜 열심히 하는 신쿵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10만 이제 구독자가 제 원래 꿈이었던 이 10만 구독자가 이제 꿈이 현실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. 아마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이제 거의 다 10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10만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듯이 저도 좀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어떤 이벤트를 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 혹시 좋은 이벤트 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그 분이 만약 선정이 되신다면 그 선정된 분이랑 이제 몇분더 제가 뽑아가지고 이벤트로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또 따로 열겠습니다 <웃음> 제가 진짜 그냥 열심히 한 것도 없고 그냥 제가 한 일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영상을 여러분들께 이제 좋아하는 요리를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거였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좋게 봐주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또 저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한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선물 보내주신 찬우님, 민준님, 호봉님 그다음에 여러 신쿵이 여러분들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, 다시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 보낸 주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여기 아래에 적어놓을게요 영상 아무거나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펜사섬 주소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저는 편지 한 장이면 충분하다는 점그 다음에 직접 찾아오셔도 저를 직접 만나지 못한다는 점 거기는 제가 직접 사는 집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찾아오셔도 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서이 벅차고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데요 이 마음을 진짜 빨리 잠재워야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! 감사합니다!